빨리! 뭐? 불 거? 불꽃, 불꽃, 라니까 빨리 불꽃, 불 꺼. 잘 거야 빨리 불꽃, 얼른! 불 끄고 자 빨리 자자 불까 예빈 안돼 왜 웃어 엄마 볼까 어, 가도 돼? 응. 응? 응? 끝나 끝다.